자, 이제, 어, 결혼 상담입니다. 자, 결혼 상담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지금까지 보게 됐 때문에 결혼하면 니가 궁합이 좋다, 나 아이씨, 사람도 없는데 무슨 궁합이 좋다, 이 말이야. 뭐이어야지니뭐 네, 뭐 언제 나타날 것이다? 지가 봤나? 그, 그러니까. <웃음> 러니까 어깨에서 좀 그만해라. 그, 그, 뭐 하게 되면 누구 만나러 갈게? 니네 결혼할 때 그러면 니점점이 네 된다? 그점점이 만나러 왔나? 지금, 우리, 그라면 웃기는 사양인 지금까지 온 게, 처음부터 그렇다, 이 말이야. 손님들도 바라고 와요, 이렇게 또 물어봐. 아 차도 처음부다 그러니까, 그 마법에 걸려가지고, 지도 그렇게 묻는 건줄 알고, 착각하고 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면, 전부다 이거 보러 오는 사람이, 어찌보기 좀, 지중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생각을 해봐. 요 누구 봤잖아. 지정신이 아니까 물어줘. 아, 그러나? 아, 지정신이 아니야 아, 답답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된다. 우리 너무 황당하게 하면 안 된다. 아마 젊은 아들은 해물어 올 거야. 이? 젊은 아들은 뭐, 내가 이승 복이 있습니까? 이승 있기는 뭘 있어. 어느, 어느, 골라야지. 그지 이승을 이 복을 구려는데 어떤 복이냐, 면요 복이면 뭐, 온갖 복이 다 있나? 나는 어떻게?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마음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필요할 거잖아 아니 온갖 것다 있는 사람이에 만면 통치 이야기 어디있냐 만면 통치 이야기 그쵸 거 그게 완전히 미친 로또 로또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밑에 로또 아이가 아이 동양 먹고 죽어 본다고 자, 우리는 그래 보면 안 된다, 이말야 그런 상담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결혼 상담은 이 궁합 상담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멘토링이야. 자, 지금 어떻게, 애기들이 어떻게, 사춘기가 되게 면 관심이 너무 많잖아.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이러는데, 이때 이성을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이걸 갖춰주는 거야. 그럼 니는 결혼은 언제 만나는 사람, 이런 걸 갖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으로 가면 이제 열한 번째가자 결혼 정년기다 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한번 봐봐 실패하고 복잡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해갖고 문제고 또 만나지 말아는데 그때 만나갖고 문제 오고 이렇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 물어오지도 않아요 뭐 행복한데 못되는 에 그러고 무것고할일 없이 공부를 하느냐 내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해 줄까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가리키면서 수백 명이 되잖아 그제 어떤 방법으로 도 여기에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몇명 없다는 소리다 그러면예를 해보자 자기도 정상적인 가정을 못이루는데넌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상담할 수 있겠나 완벽한 간은 조금 전에 없다고 하셨는데 <웃음> 그러면 <웃음> <웃음> 난, <웃음> 그래서, <웃음> 비정상적인 것을 <웃음> 내가 자꾸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 음, 근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할까요 역학하고 이무 상담한다 해서고 마 저쪽에 뭐무당이고 뭐 선임이고 가네 이 길로 가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몇명 되노? 아 결혼해가지고 100년 해로 상담하면서 100년 해로 라고고가좋착게한거이가 100년 해로 한 사람이 몇명 되노? 그래 나 놓고 무슨 상담하노? 그럼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지 된다는 전제조건이 어이지 어이지 우리는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실패를 했으면 다시 행복하게 모든 걸 정리해야 돼. 내가 만약 혼자가 됐다 하면, 혼자로서 성공을 해야 되고, 둘이가 있으면 둘이서 행복하게 해오고 난 뒤에 너무 상담하는 거지. 그치? 내가 장기 안 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뭐, 뒤지게 살야겠네 그렇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부부, 부부가 이런 거는 언제 만나고 행복하게 가는 거잖아. 이첫 번째 요건이라. 그러면, 얘가, 애기가 됐을 때는, 애기 때는, 얘는 언제 결혼을 하면 참 좋겠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면 참 좋겠고, 만나면 참 좋겠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해갖고, 어떤 미친을, 누구말따나, 무슨 담을, 이거 고기를 잡으려면, 그잖아? 아 생각을 해봐라 고기를 잡으란 말 밑에 이게 막 떨쳐 그, 떨쳐가 떨체, 이거잘있어야 말이야 이거 고기를 잡을까 이거 얘들 봐놈 말잖아 <웃음> 의사를 하나 구해 그럼 네, 네. 남편이 의사가 최고 좋다면 나는 아무리 뭐라도뭐 간호사한테 옆에 가있어야뭐 그 의사를 구할까 이거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 그쳐나. 그것도 안 해놔놓고, 무슨 한들 말이고. 아니면, 돈으로 땜빵 해갖고, 엄마가 돈 이금한 거 주갖고, 병원도 한개 차려주고, 막 성형도 해갖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음, 마음에 팍 올리도록 딱 만들어 놓고, 돈으로 막 사오는 것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나? 지접 상담해봐라, 니뭐 엄마. 누구, 누구가 나타내기는 개돈나봤네. <웃음> 우리가 절대 그러면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에 따르면 다이 것이 3주기, 4주기 사이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야. 결혼 중년기가. 3주기와 4주기 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3주기와 4주기 사이에 18에서 27 27에서 36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천상백필은 언제 온다 했어요? 천상백필은 언제? 네. 에헤이, 네. 첫 만나는 시점이 천상백필이 되려면 언제 만나야 되겠나? 서로 저기 올라갈 때. 아이씨 내인데. 네? 천상백필. 배필. 천상백필이 언제 오냐고 얘기했잖아. 요런 <웃음> <웃음> 시기에 요런 시기에, 기회의 시기에 온 사람이 천상 배필을 했다. 그죠? 우리는 행운의 시기에안했다이 천상 배필은. 그거는 금실 부부를 했잖아. 네. <웃음> 행운의 시기 때는 금실 부부였지, 천상 배필은 아니다 천상 배필은 남자든 여자든 요런 시기에, 기회의 시기에 둘이가 딱 부닥쳤을 때, 여기 바로 천상 배필이라. 근데 거기에 단 조건이 있다. 일단 궁합이 좋아요. 응? <웃음> 알았지? 요 시기에 기회의 시기 때 둘과 만났어. 둘이 가 궁합이 좋아야. 요것이 천상배필이라 이 말이야. 둘다 기회의 시기야. 한, 한 명이라는 지 게... 아니 둘다 해야 천상배필이지. 둘다 기회의 시기 때 맞아. 만났어. 요 나이 때다. 그치? 요 나이 때의 기행 시기에 만나서 궁합이 일단 좋아야만이 된다. 궁합은 어떤, 아까 저게 이거 뒤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안경궁합, 안경궁합이 돼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천상 배필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전생궁합이 빛이 많든 작든 그거는 내가 갚으면 되는 것이고, 천상 배필 속에 내가 갚으면 얼마나 좋나? 내가 누구말따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몽땅 다 주면 어떠노 씨. 안 그렇잖아. 그죠? 억울하기는 뭐라고 그래. <웃음> 어한 사람들은 천상 배필 못 만나. 없어요. 천상 <웃음> 저희 저희 지장. 치고 잠자다가 왔나. <웃음> 천상 배필 우리가 궁합이 좋은 배필하고 어? 좋은 배필 검실 부부와 천상 배필은 천상 배필은 단 하병밖에 없다 이 말이야. 누가 흑 기사가 맨날 따라 오나 흑 기사가 한번 지나가 보면 그만이지. 말타고 지나가는데 그때 딱걸리냐기있어 했는데 그제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런 정년기에 요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이 얘기들이 들어있요 어떤 사람이냐 말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겠노?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돈 많으려면 내가 못 벗은 방법으로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트놔야 되니까 그제 누구나는 대학 교수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하면 아 대학 교수가 나를 봐줄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야 될거아닌 그럼 나는 대학 교수 밑에 가갖고 그 열심히 어떻게 해? 연구하는 연구원이나 돼고 대학원까지 가갖고 연구원이나 돼야 될거 아닌가 <웃음> 어떻게 저 시장 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냐 거기 상담 지금까지 온 상담이다 이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새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에 한번 봐봐 선이 보고, 니는 법관이 될 운명이다. 웃긴 소리 안 하나요? 무슨 운명 만든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막 그거라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다쪽팔리게 쪽팔리게.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게 정년, 결혼 중년기다. 이거 엄밀히 중년기 뭐냐. 아 애기도 마찬가지고, 커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당시가 되도마찬가지다이 말이야. 행복은 여기 있는 거야 이? 알았죠? 네. 천상 배신은 단한 문밖에 안 온댔다.